넌 이미 죽어있다 나의 예측에 넌 모든 것을 파악되었다 <웃음> 자 미래예지 따코! <웃음> 따코! 미래예지 따코! <웃음> 거 너무 재밌어 자 이번에 안으로 사용할 스킬은 사이코 키네시스와 미래 예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진입 물건은 구해 안경, 박식 안경, 기압의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 배틀 아이템은 되도록이면 탈출 버튼으로 생존기 확보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적에게 강력한 딱콩을 매겨주는 가디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괴력문과 내려가는군요. 나쁘지 않나요? 괴력문도 초반에 아주 강력하죠? 자, 하지만 우리 따콩가디언 보단 약할 겁니다. 자, 좋아. 당황했어. 당황했어. 따콩가디언이 너무 세서 어디서... 내가, 잠깐만, 미안해! 아하하! 남의, 남의 거 뺏어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? 아, 못 먹었다. 오호 죽을 뻔 했다. 아, 망했다. 아, 여기서 우리 뭐, 딱공 배워야 되는데? 아, 망했어. 잠깐만, 뭐야? 잠깐만, 잠깐만, 뭐야? 아, 망했다. 아, 제발 좀 도와주라, 얘들아. 아니야. 뭐야, 먹게 해줘, 진짜. 아, 와, 무슨 팔레이야 뭐야? 쟤왜 왔어? 이거 어떡하냐? 야게 터졌는데 이거? 이거 어차피 이건 어차피 죽더라도 백돈 해야돼! 자 나쁘지 않고요. 네,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. 네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습니다. 레벨차가 3 0 난다고? <웃음> 아 미칠 것 같아. 미쳐버리겠어요. 달려주세요자 일단 자 딱공이 써주고요. 나이스! 아주 좋아요. 아 잡았어! 어 잡았으면 됐어. <웃음> 너무 힘들어. 아 뭐야! 아. <웃음> 양보를 안에나 따라봐요 계속 이상해 여기서 <웃음> 어떻게 이겨 저거리저 저 싸움을 아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아, 아 진짜 들어가지 못하잖아 아 선생님 자 일단 꼴쟁이라서 합시다 좋아요네 오호 어허... 호호 Let's go야 이라도 먹자. 나 트롤 아니야. 트롤은 내가 한거 아니야. <웃음> 아 진짜! <웃음> 아니 지 그리고 요 스틸리스 요식니스 좋아. 요 스틸리스가 바로 카정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. 자 이거 백선목과 먹어도 네, 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자자자 자. 자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거. 멋있죠. 아 이거 이거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, 이거, 어떻게, 해? 안 돼! 어, 쯔강! 어이구, 어이구, 이구 어떡하면 좋을까? 쯔강! <웃음> 랄토스에게 까불면 안 된답니다! 내가 먹고! <웃음> 어, 내거야안 되지요? 자, 빨리 레벨 5를 찍어서, 딱콩이를 찍어 주도록 할게 이거 안 돼, 이거 저거 뭐가 되는데. 자, 미래 예지, 딱콩! 배어 주도록 하고요 자, 빨리 가서 안쪽으로, 딱콩! <웃음> 이것도 내거야 <웃음> 어우 무서워 죽겠어? 못 오겠지? 아주 좋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? <웃음> 아이 맛있쩡! 다 먹어버리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여기다가 따공 <웃음> 기분이 가 나쁘구나. 아 기분이 가 나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따공아 <웃음> 재밌다. 아 너무 재밌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사이코 키네시스 찍어 주도록 할게요. 따공 <웃음> 아이거 <웃음> 어, 주공! 아이고, 딱통어 <웃음> 기분이가 나빠. 사이코 끼리치즈받고요딱통아이거 <웃음> 어, 이거 어떻게 만져볼까? 이쪽으로? 내가 먹고! 아, 어, 뭘 빼서, 뭘 빼서. 안 되지. 이거? 딱통 맞으시고. 자, 이것도 만지시고요. 아이구 어, 기분이가 나쁘시군요. 아, 어, 피해줍니다, 또. 사이코! 킬시즈로또 때려주고요. <웃음> 자, 딱콩이 장전해 줍니다. 딱콩이 장전해 줘요. 딱콩, 아 죽어! 아이고 피해 버렸어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멀리서 딱콩. 아 좋아, 너무 재밌잖아. 딱콩, 죽어. 이거 사이코 키네시드? 딱콩. 아 너무 행복해. 이게 바로 나의 딱콩가디안이다 세대 전환 이루어졌습니다, 여러분. 어 아이고, 잠깐 피에 피에 피에 피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너너너너 너, 너고 따고, 어, 닦고, 닦고. 오, 나 대신 우리 막나형이가 때려줄 겁니다. 어, 이쪽으로. <웃음> 넌 이미 죽어있다. 나의 예측에 넌 모든 것을 파악되었다 <웃음> 아, 그쪽으로 가시는군요 당신의 모든 패턴은 나에게 파악되어 버렸다. 이 말입니다. 자 미래의지 딱고 미래의지 딱고 미래. 예지. <웃음> <미래지. 닦고. 웃음> 이거? <웃음> 그거 내건데요미래지다 코! <웃음> 이거 어떡해 너무 재밌어 <웃음> 그거 내꺼야! 어, 어. 아죽어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<웃음> 괜찮아 나쁘아죽어드 돼! 자 궁극기! 두 두개 빠졌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교환이에요 자 나이스 내가 만들어냈어! 이거 내가 만든거 자, 이 로토무 제가 빼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고, 이쪽으로! 나이스! 하나 안돼! 어 아, 진짜! 피하고? 나이스, 나 자, 저는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잠깐만 이거, 이거 안 돼, 이거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, 아, 없군요? 아, 찌우가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딱콩이 나이스 자 이쪽으로 딱콩이 자 피해주고 자 이쪽으로 던지고 잠깐만 이거 피카츄잖아 아니 이러면 안돼아 <웃음> 우리들 다 어디 갔어 <웃음> 잠깐만 이거 뭐해야돼 얘들아 자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, 아직 우리 할수 있어요 망나뇽 궁극기도 있고 에이스버는 집에 가야 돼 우리가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자 할수 있다 아 우리 친구들 할수 있습니다 자 딱콩 자, 이쪽으로 나이스 좋아 나 던져놓고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딱콩자 자, 5초 2초 1초 자 이거 던져놓습니다 자,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둘셋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,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던져놓고 나이스 나둘셋네 피해요 피해야돼요 피해주고 나이스 아 멋있어 에이스버 돌격하라 에이스버이한건 했다 이거를 막타를 치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. <웃음> 자, MVP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점수는 조금 낮죠? 그래도 충분히 딜러 역할을 했을 겁니다. 자, 킬은 9킬, 어시 5 했고요. 자,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82,700! 아주 만족스러운 데미지 아니겠습니까, 이 정도면? 딱콩가디안! 아,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자, 이번에 해본 콩가디안 아, 정말 괜찮습니다.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금 변환을 시켜도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번에 해본 딱콩가디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